갈 거예요. 오 안녕하세요! 어, 저 아까 방금 방신강 갔다 왔는데. 어, 진짜? 아, 먹고 네. 뭐뭐 싶은 거 있어요? 아니, 이미 먹고 왔어요. 먹고 왔어요? 어, 너어디 네. 뭐 재미 있어요, 저? 어, 아, 진짜 지나갔는데. 네, 지나갔는데. 아 민폐일까봐 일부러 봐야 되는데. 싫어하실까봐. 싫어하실까봐? 네. 네. 다시 라하시가 잠깐만요 여기 병이, 병역 있어요 병역 주세요 기, 기트, 어, 나 기다렸어요? 아니 그게 아니라 그, 그 누나랑 그거 하고 싶는데 아. 그 펌프 대교라고싶는데 펌프 대교? 오 오오 몇살같아요 라면 살같말요 어.. 이거? 이거? 살 아니면 이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이 이거? 이거? 이거? 이 거, 잘, <놀람> 아자 우리 어, 임유수 어디서 있어? 살수 있어? 응. 편이점 있나요? 편이점 평이점 있어요. 좀. 이 이상해요, 요이사해요 <웃음> 어. <못 웃음> 없어요. 이상 없어요? 착하게만. 아, 어, 어! 이거는 민초코 진짜맛있어 민초코를, 네? 민초코를 좋아해요? 네? 민초코를 좋아해요? 민트초코요? 어! 어 저는 뭐... 말하지 않아도... 응? 음? 응? 음? 안녕하세요 음? 감사합니다 대전이요? 네전 대전이요? 어 대전이요? 아, 들 대전 노잼이라 하시는데 어, 재밌는 거 많아요. 특히 진산동에 많아요. 진산동에 진산동. 진산동에 진산동. 거기에 어. 재밌는 게 많은데 제가 거기 옛날에 살아가지고 한밭 어. 승무원 거기도 좋고 어. 근데 거의 다 좋아요. 그때 천도뭐가 재밌어요. 오월드 모. 음. 놀이공 음. 어? 이거도 더 좋아요 아니면 학교 공부하면서 좋아요? 어, 다 싫어요 트고하하면고하고 하트고, 하트고, 하트고, 하트고, 하트고, 하트고, 하트고, 하트아 하트고, 하트고, 하트고, 하트고, 감사합니다 <웃음> 음. <웃음> 음, 어, 오는 는 어딘 나라잖아 약간 빨간색이 된 같은데, 저 어, 네. 어는 나라 사람첫 번째는 일본같은데 아니요, 아니요. 응, 트라는거 아니에요. 응, 오지, 오지. i t China? China? o China! Okay, no, no no no no Now China No! Okay, let's start with a h e hmm. H H is s t a r e i n China? H H is not No, it's China New, New, n n e China near japan near near korea and i s a s to see 있어요 islands to 있어요 아는 나라요? 아, 나라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이랑 일본이요 저몇 살, 몇 살인지 알아요? 잠시만요 i 돼 not g o i 안돼 to do like it. i 요 not g o i n 니에 o do it. I'm not g i n g t do it. I'm 18 years old. No, to to. Well, you areiker, you you uh, I'm 18. i t a l l y 40. I'm 44. I'm 44. I'm 44. I'm 44. I'm a 4 I'm 44. I'm 44. I'm 44. I'm 44. I'm 44. I'm 44. I'm 44. I'm 44. I'm I'm 4 I'm 44. i i m 아니요, 지수나. 삼십 살이요 아니 사십. 진짜요? 응, 진짜. 30살. I s a i m I'm shop. 상상치도 못한 정신. 여준 <웃음> 누나, 네. 누나라고 했나? 누나. <웃음> 네. 아니요, 아줌마 아닌구. 누나라고 했지, 여준아. 비거미아 지만아. 아니, 딴 분들 아, 딴분들 계속 이모라하라시네이모시네이모라시이모이모제누나이테 옛날에 누나한테 아, 아, 이모 아, 이모라이이제라시네 아, 이모라이모라네이모생시육이이이이 6년생이예요 06? 네06아몇년생저 10년생이예요 저신타 아, 나... 좋아해요? 먹어봤어요? 소신당 아! 나 빤에 어디 갔어요? 네? 나 저... 빤이 있잖아요 어떤나 어떤 샀었네 그 가방 있잖아요? 아 가방 있는데 내가 빤, 가방 어디요? 주둥주둥? 아니, 빵 가방. My b r e a d bag. 빵 가방. 아, 빵 가방이요? 어, 빵 가방. 그 아까 아까도 접자. 아, 기했잖아고머님다해 봤어요? 아니요. 빵 가방 해 봤어요? 아니요. 요 네, 저 처음 하는데. 그럼 롤러코스터를 다 봤어요? r Roller coaster. Roller c 라이드 t e r Roller c o a s t e 니 Roller c o a 다고 수도회로 오아사 왜저7분인이 뭐해서 봐 아아... 아아... 아 어, 멋있었어 내가 혼 봐서 여러분 다 봤어요? You guys see everything? Mm -hmm. Oh my god I was sweating so much 땀이 다 나왔어요 한번더다안 돼요 내가 내가... 내가... 머리 어, 죽히 죽겠다 진짜 아아 okay. 내게 재밌어 아 내게 재밌어 진짜요 이렇게 생각해요 대전 진짜 재밌어. 내 진짜, 난 진짜 매번 대전그데도 재밌어. 아니야, 농담 아니야. 다본 애, 어다본애 재밌어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재밌었어요 진짜로. 우리 우리 맛있는 먹을래? 나 아, 배고파요. 어, 저 지금 밥 먹고 싶어요. 어, 밥 먹고 싶어요? 우리 그거 그거 먹을래? 음 어, 소스, 음, 이거 이거 저기 저기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요.